안녕하세요.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쉬운 스윙 만들기. 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운 스윙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랬으면 오늘은 팔로스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운 스윙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팔로스루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스윙을 하던지 간에, 네, 아마 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어려운 방법이 아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팔로스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어떤 내가 바디턴 스윙을 하던 혹은 암 스윙을 하던 쉬운 스윙을 만들던 이팔로스루 네. 네. 방법은 아마 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쉽게 팔로스루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네.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편안하게 스윙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팔로스루 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안하는거예요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갔죠 자 쉽게 오른팔을 쭉 밀어서 왼팔을 말아 치는 백스윙 모양을 만들었으면 자그래서참 여러가지 다운스윙 방법이 있겠지만 자 두팔을 쭉 뻗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던져줬어요 클럽을 자 이렇게 클럽을 던져주게 되다 보면은 바로 속도라는게 생겨요 힘이라는 것도 생기고요자 우리가 팔로스루 때치킨이 나오는 이유 우리가 팔로스루가 길게 뻗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팔로스를 보낼 때 우리가 억지로 뻗어 주려고 그러고 1시 방향으로 보내 주려고 그러고 11시 방향, 2시 방향, 뭐 12시 방향.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로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팔로스루는 무엇이냐? 내 다운 스윙이 어떻게 내려왔냐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팔로스루예요. 자, 내가 2시 방향으로 클럽을 보내고 주고 싶다. 자, 그러면은 내 클럽은 어 2시만큼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6시. 네, 7시, 8시가 되겠죠. 8시에서 다운 스윙을 해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클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시 방향으로 길게 뻗어질 거예요. 7시 방향에서 클럽이 들어왔다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시 방향으로 뻗어질고요. 뻗어질 거고요. 자, 여기서 내가 몸을 과 어, 과감하게 돌린다.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내가 7시 방향에서 클럽이 들어온 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시 방향으로 팔로스루가 펼쳐질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11시 방향으로 펼치면서 몸을 회전을 시키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면서 네, 클럽이 플랫하게 빠지게 되죠. 내가 다운 스윙 때 만들어 놨던 이 궤도를 벗어나면서 팔로스루가 나오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팔로스루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내 백스윙이 올라갔던 길에 다운 스윙을 맞춰 놓고 그 길에 맞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막지 않고 보내 주기만 한다면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보내 주기만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로스루 때 팔이 접히지 않고 쭉 뻗어지면서 지나가게 돼요 네, 스윙도 막히지 않고 굉장히 쉽게 가속을 하게 되고요 스윙의 방향도 훨씬 더 일정하게 넘어가겠죠 내가 여기서 일자로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면 은 몸을 크게 돌리지 말고 어느 정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놔주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넘어가는 팔로스루가 나와요 특정 방향으로 그게 보통은 한시나두시방향이 되겠죠 자 나는 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몸을 열어 주시면 돼요자 그렇다면 내가 이쪽 7시방향에서 클럽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을 과감하게 회전을 시켜줬기 때문에 클럽의 진행방향은 바깥쪽으로 뻗어지는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투인 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네, 내가 인투아웃 스윙을 막 어, 만들고 싶다. 자, 그랬으면은 나의 다운 스윙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몸을 약간은 고정시켜놓고 클럽을 보내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곱 시한시 아, 방향의 인투아웃 스윙. 내가 억지로 뻗어 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힘을 놔주기만 한다면은 힘 그대로 지나갈 수 있게 내가 놔주기만 한다면은 알아서 클럽은 저쪽 방향으로 지나갈 것이고 내가 인투인스윙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내려오는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클럽은 마찬가지로 놔주면서 보내주면서 내가 억지로 땡긴다거나 밀어주는 동작 없이 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인투인스윙 11시 방향으로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스루를 만들려고 할 때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팔로스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동작이 적게 내가 만들어놨던 다운스윙을 믿고 보내주는 역할만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 추가적인 힘을 주거나 추가적인 동작을 하는게 아니라 놔주면서 보내주는 것만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팔로스루를 만들면서 좀더 길고 보기 좋은 팔로스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네. 자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